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아멘. 예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멘. 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목소리> 이루셨네 예수 사아 예수 사아 예수 사아 예수 삼아 모 나이가 <목소리> <멀또 멀또 목소리> <멀또 목소리> <이> 또 하나씩 <목소리> 나다니주 われに수ぐりよくださっ <音楽>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동경에서 오기 좋나날 책방에 들려서 조그마한 그림을 선물로 사고 있는데 일본 여성분이 아주 인숙한 분이 왔어요 제가 이 그림이 어떻냐고미국에 선물로 가져갈 것인데 이제 말이 이렇게 야화가 된다 내일 내가 미국 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 악기 한번만 불러주고 싶다 하니까 불려달래 그래서 그 기사 땡이 있거든요. 기사 땡을 카페 한국말로 옛날에 다방이잖아요. 동경의 다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는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탁 끼워주고 이 요, 요 이어폰을 탁 끼워주고 저가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본말로 예수삼아 예수삼아. 그러고 나서 이, 이 무슨 곡이죠? 그게 채무리 목사님 맞습니다. 말씀, 아리랑입니다. 아아 <웃음> 이거을 65년 전에 뵀습니다. 아이고. 이름이 금방 기억나네. 그 훌륭한 순분 아리랑인데 일본의 사람들은요, 6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몇 퍼센트를 아리랑을 아느냐? 200% 알아요. 아,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라고. 그런데 이 어, 김우라라는 여성분이 이 이어폰을 끼고요. 노래를 듣더니 한 번만 더 불러달래. 네, 네. 내가 이따가 심하그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불러줬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음, 불 음, 70분을 불렀습니다 <웃음> <웃음> 눈물바 받아가 되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님은 2년 후에 10년 후에 오십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아멘. 순간에 성령이 오십니까? 아멘. 동시에 성령이 오십니까? 아멘. 성령은 따로 나중에 오십니까? 38년 후에 오십니까? <웃음> 나는 그것을 너무나 못 깨고 만합니 이분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믿는 순간에 내가 밤 10시인데 이제 가야 된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 복거에기만할까네 <웃음>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된다. 와세다 대학에 자기가 자기가 같이 가고 싶대. 밤1 0 시에서 1 2 시가 전도하는데요. 그, 금방 믿었던 김우라여승이요 전도를 잘하는 분. 그다음날 이제 미국을 올때 아침에 여기 나왔더라고요. 그 그래, 시간을 보니까 3십 분이나 맞서. 내가 3 0분 동안 또 나팔을 불면서 전도하고 가야 된다니까 하 전도를 하는데. 이걸 보는데요. 바로 경찰사 앞이라. 경찰사앞이라 소리를, 볼륨을 이랬거든요. 여성분이 <웃음> 볼륨이 너무 낮대. 이게 밖이니까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안 들리는데 올리래 달래. 내 볼륨 올리고 싶지 뭐 올리면 바로 앞에 괜찮을 때 끌려가잖아 또. <웃음> 내가 열몇 분이나 끌려갔는데 <웃음> 끌려가지. <웃음> 내가 끌려가면 자기가 대신 끌려가기 때. <웃음> 이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웃음> 뭐냐면요. 신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하는 루야 아멘. 여러분 일본에 무슨 시계가 제일 유명하죠? 세이코. 세이코 참문 계십니까? 옛날에. 지금 세이코 참문 계십니까 지금? 없어요. 세이코. 그 상점에 백화점에 갔는데요. 8층 중에 5층이 세이코 파는 집인데 가서 그날이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밤인데 그게. 저문을 보고 저문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얀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세게 그리고 이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다 양쪽에는 강도가 두 사람 있단 말이야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일본사람인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일본사람이라고 예수 못 믿나? 믿을 수 있다 미국 사람은 예수 믿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물레 살 먹는 오크라 여성이요 젊은 여성이 그대로 예수 믿는데요. 마나 좋아하지? 는 바로 옆에 점은 그 여상이라고 양상 중국계인데 중국계를 불러 가지고 내가 종이 에 써준 십자가 세계 자기가 설명을 다해주는 거야. 설명을 다해 주는데 그 여상도 좋아하지 줄라 그래. 자기도 천국 간다고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믿고 싶대.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가야 된다니까. 뒤로 보니까 키가 2m, 2cm 되는 중국 교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교수인데 중국 교수인데 1m, 58이라. 근데 보통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천재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천재입니까? 작은 사람이 천재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천재인데 그 바보는 바보라. 몽고에서 키 작은 사람 바보라. 기가임미도 있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계속 보고 자기도 예수 영접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분 전에 누가 예수 영접했는지 아세요? 1분 전에 1분 전에요 스미스라는 독일 분이 영 주님을 영입했습니다. 여기 옆에 와와 있잖아요. 아세요? 와와? 와와와. 와와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가면 왼쪽에 와와 거기에요 한 분이 이름 모자를 쓰고 해요 코리안 배 l y 쓰라고. 그래 m 내가 y 플파 e 했거든요. 따라해보 e 따라해보 l y p i 파이심플 p l 이 pie! Simply pie! Simply pie! Simply pie! s 9 m 요 l y pie! Simply pie! Simply pie! Simply pie! 나이같이 물어보니까 You're like my age I'm 65 하니까 자기가 October 22nd 10월 22일날 90세가 된대 1932년 세계래 그래가지고 너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다 예수 믿나 니까말은안 해요 그고그 그래 자리에서 예수 설명해 주고 너도 천국 갈수 있단 말이야 어, 목사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 네. 김종원 목사님 계신데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도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겠대. 매일 바라보고 가겠대. 할렐루야. 아, 네. 그런데 내가 주소를 찍고 먹어요. 그김장은 목사님이 사진을 찍고 스미스를 한 번인데, 아 내가 오늘 또 신방을 갈 거라고 설기 마치고요. 그리고 수박 즐거몇통사 가지고 갈 거라고. 한통 가지고 감동을안 먹어. 수박을 두통세통사 간다고. 어쨌든 다섯 통 사가 얼마에? 그래 보세요. 뭐, 제가 뭐 제가 전화번호 적었죠이 음. 예, 주소를 적으래 해서. 왜냐면그래 내가 기도해 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사진 찍은보내주이 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올때또 또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수박 열 통을 사가지고.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기가좀안들 자기 아들이 저에게 전해준대요. 음. 그래 내가 일본 오라 그랬죠. 내가 네 니혼이 키때고다 사이 웰컴 투 도쿄 제패. 좋았지? 올라 그랬죠. 몇 살을 그랬죠? 몇 아, 살을 <웃음> 예, 한 살이 90살이죠. 네. <웃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바로 1분 전에요. 예배 시간 1분 전에. <웃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크라 상이 그 쉐이코 있잖아요. 그 2년 만에 또각 신방을 갔거든요. 3만 8천 명을 신방을 해야 되니까 1년, 2년 만에 가는 것은 빨리 가는 거라. 어떤 사람 5년 만에 가고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그 세이코집에 신문을 갔더니 엉쿠라상 하니까 이제 몇 살이 됐지요? 네? 2년 만에 갔으니까 이 바보들은 뭐 있는 거야? <웃음> 살두살더 <2살> 많아 두살이라 <웃음> 그랬으니까 2 4살이었어니 아, 24살 어, 24살인데 2년 후에는 6살 아, 바보가 아니구나 <웃음> 나는 바보들만 뭔줄 <뭐인> 알았어 <웃음> 26살 여러분, 일본에서는 점은이요뜯으면요 뭐하지 잘려요? 일본의 그 직장에서는요, 상관이요, 바로 신이라.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자르면 누구든지 잘라버려. 그런데 내가 어그라 그런 상하니까 나를 딱또 도... 아! 빌리, 센세 빌리라거든요. 저 이름은 빌리고, 성은 빌립니다. 이름도 빌리고, 성도 빌리고. 빌리 선생 센세이! 목사를 선생이랍니다. 의사도 선생이, 선생도 선생이. 빌리 선생 하면 발짝발짝 비를 발짝 일본 여성분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백화점에서요. 그것은 그 높은 사람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도 막을 수 왜냐? 예수 믿는 기쁨.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양상은, 중국계 양상은 어디 가나니까 중국으로 돌아갔대. 할렐루야! 바로 며칠 전에 또 오기 전에요. 이틀 전에 고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찬양을 보니까 젊은 학생들 오잖아요. 고등학생들이요. 오는데 내네 학생이 와. 내네 학생 오는데 내네 학생이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내네 사람이 동시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눈치를 보잖아요. 네? 혼자 하실 때는 몰라. 내네 사람이 동시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요. 근데, 맨 이쪽에 키가 큰 학생이요. 제일 강경하더라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자기가 동, 친구를 불러요. 헤이, hey, 도마다치! 키때, 키때, 키때! 이래. 그 동, 친구가요. 오더라고요. 오는데 내가 갔지요. 그 친구를 또 전도하려고. 가니까 이키큰 학생이 나를 막더니요. 내 입을 막아. 그럼 내가 저 학생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니까. 입을 딱 막, 말하지 말아! 말하지 말아! 알고 보니까 지가 뛰가 아주 지가 전뭐 네. 예수님에 관해 설명돼 이제 천국에 가는 사 네. <웃음> 네. 네. 네. 내가 하시면 불렀어 네가 말이야 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는 천국에서 멜루간 하나 받는다 네가 열 사람을 전하면 열개 받는다 아, 네. 백사람이 전하면 백사람이 전하고 백 사람 예수 영접하면 몇개 몇 받지 멜류관을 백계. 아멘. 네. 그 멸류관이 무슨 멸류관인지 아세요? 네. 그 멸류관이요? 잘 모르시죠? 역시... 바보들은 모르시들어봤씀니까 <웃음> 목사님? 생명의 멸류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전도의 멸류관. 아닙니다. 기쁨의 멸류관이라 아멘. <웃음> 성경의 전도의 멸류관은 없어요. 그 성경이 누굴 모르겠다. 비싼 성경이래서 비싼 성경이나 싸구리 성경에는 없어요. 기쁨의 멸류관. 아시겠죠? 아, 네. 그 학생이 키큰 학생이 뛰어가더라고요. 어디가 어디가 도쿠도쿠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부모님에게 야. 복음 전 전원을...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빠질건가 이 성령이 빠지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해 교인들 보면 너무 불쌍해 오래 믿는 교인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하여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그래 여러분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그즉 예배 시간에 전화 받아도 o 국 갑니다. m 무 상관 없어요. 천국가는거 a 12월 31일 날 한국 근사님이 일본 스즈키 상을 8 g 세 n a Jonah b a d 이렇게 모신하고 나를 불렀어요 들어가니까 나는 이 사람을 30년 동안 전도해도 예수 믿는다 빌리 목사님이 좀, 좀 전도해달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이 낚시하고 같아요 낚시 던질 때 어떤 사람은 바보든 이했던지요 낚시를 던질 때 바보들은요 뭘던지 아세요? 이값이 없었던 저그거를뭘 한다고요? 그걸 누구로, 누가 그런다고요? 예, 바보. <웃음> 바보들은 이 값이 없이 던지두 시간, 세 시간 기다 자기가 다섯 시간 기다려 자기가 성이 나가지고 낚싯들를다불러버리고막 집에가 서 싸우 그래요. 바보들은 그래요. 천재들은 어떻게 하나요, 한 잤어요? 천재들은 돔을 낚으려면이 값이 뭘물을 물리죠? 잘 모르시죠? 홍어를 낚으려면 뭘물이죠? 입값에 따라 고기가 달라요, 달라요. 이 천재들은 달라이 벌써. 아, 내가 이게는 오늘 여기가 흑돔이 많겠구나 하면 그 입값을 준비가뜯지면 올라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 그처럼요, 이게 주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도 그런 형적인 테크닉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악기를 아니, 한달 전에 일본에 누가 죽었죠? 아베사람이 아베 좋은사람이 나쁜사람이에요잘모르겠어요 예수 안믿는사람 아베사람이 나쁜사람이라고 근데 그사람이 한가지를 해놓고갔어 좋은일을 나에게 작년 8월 8일날 이 악기를 보내주고 한달뒤로죽어버대네 <웃음>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고 시부야에 동경안에 13군데 전도를 하거든요 한곳이 시부야는 데는 40만명이 하루에 다니는 곳입니다 우에노 신적고이케게 벗으로 하... 록봉기 신바시 긴장 또 일본 안에돼 있습니까 동경에 록봉기에서 록봉기 네. 어영고 조지드스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부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누가 제일 예수 잘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어느 민족이 예수 잘 믿는지 아세요? 합시다. 니혼진니혼진인가 가져도... 예수, 제일 잘 믿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예수 잘 믿는지 아세요? 청년, 대학생, 교수, 술꾼, 그다음에 노름장이 그중에 누가 제일 예수 잘 믿을까? 너 no. 술꾼이요? 술꾼. <웃음> 나는 술꾼을 보면 천국의 포석으로 보여 하늘로야 아, 아,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 마음이 넓어져. 일본 사람들은 술안 마신 사람하고는요. 평생을 가도 남모르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 그럼 술 먹은 사람은 딱 하면요. 누구든 이야기가 돼. 할렐루야. 그럼 나도 술 먹은 지 하죠. 이래. <웃음> <웃음> 오하나님 예수아마 신지 때 이러는다니까라 아, 이쪽가 내 네. 신다라 된 것과 이마 내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기 때문에 네. 오하나님 예수아마 신지이 그래가지고 욕봉기에서 내네 사람 주님 영입했습니다밤 아, 네, 네, 네. 열한 시대에서 막차가 갈 때가 됐잖아요 시계를 보면 띄우니까 앞에 누가 시크면 유니폼을 꼬워요 부인하고. 시계를 보니까 15초 남았어. 15초. 보니까 멕시코에순 장군이라, 루이스 장군이라 그 부인은 이시 여사고 12초 동안 전도했는데 주님 영입했을까안 했을까? 영접하 했으면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죠. 씨, <웃음> 채시들은 머리가 천재 위에 만지라 아, 형이 동시네. 그 아니, 나는 장군보고 전도했는데 장군보고 비리 번쩍번해요그래 해군이라보니까 멕시코 해군. 나도 해군이란 말이야. 나는 어? 네비시 이랬단 말이야. 왜 네, 네비시 유디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 뭔가 걸려야 이게 마음이 빨리 열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해. 12분 정도괜찮는데 용접하기는 아내가 부인이 부인을 아, 네. 마누라라마누라가 주님을 먼저 용접하라. 내시가. 내 시간 났단 말이야. 아니가 뛰어갔는데 렌시가 딱 들어보니까 부인이 남편 보고 예수에게 설명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있지요! 예, 루이스 장군요. 명함 난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뛰어지고 차가 막 떠나라 그래. 빨리 탔지요. 그래, 손이 낀가지고 문을 열고 다시 집에 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요.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달라져! 선임 전도입, 스님 전도입 제일 최고어요선임들 예, 보호상이네, 보호상. 절대로 중일 하지 마세요. 중일를 말하면 기분 나빠 안 믿어, 예수 믿어. 항상 정종하여, 중립 하세요. 정 예수 제일 잘 믿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불교를 믿어도 기쁨이 없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불교는 찬송이 없잖아요. 우리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그입값처럼 미끼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천국의 미끼. 아멘. 아베상이요. 무슨 일을 하고 존일을 하고 떠났다고요 아끼주고 지옥가서까천국가서까 지옥아, 지옥 같지요. 악기를 100개 줘도 지옥 같지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일본 채널 4번하고 채널 나나 7번하고 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왔냐? 내가 일본 남도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원래 평양에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일본으로 인도해 왔다. 나는 언젠가는 일본에 안 살고 북한에 가서 내 생명을 바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할 아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아베수상이 이걸 선물했냐. 아베수상나 모른다. 그 사람도 나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테레비 방송에서요, 예? 그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일본의 온목적은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뭐하죠? 존중이 뭐죠? 정직하고 깨끗하고 끝하고 <웃음> <웃음> 소식하고 예돈 많고 <웃음> 그런데 머리 좋고 그런데 0.4%밖에 천국 못 간다 말이야. 예수믿들게 예 천국 가는데 일본 천황도 예수 믿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50%가 천국 간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 다 뚱뚱하고 머리도 안 좋고 머리를 안감아가지고안 좋고 말이야. 그런데 왜 일본 사람이 0.4% 못가는지 말이야. 내가 일본에 온 것은 1로 올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99%가 아니라고. 1%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1%면요 9 9의 일본 사람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아멘. 이거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요 내가 일본에 가니까 12년 반전에요 0.4%가 이제는 0.44%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아멘. 아멘. 그래 또박등배 목사님이 오늘 또그 열심히 하라고 물로만 봉투를 푹 찔려주네. 그러데 이랬습니다. 방모상님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 <웃음> 훔쳐가니까 뒤에다훔쳐나 훔쳐가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 이 봉투가 봉투가 아닙니다. 아버지. 천국에 천국을 확장하는 미끼라고요,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전도할 때 그대로 명의를 하지 마세요. 전갈때매니하지 마세요. 커피를 사주세요. 그 커피가 커피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미끼라고요. 미끼라고요. 아, 수학이수학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미끼라고요. 천국의 미끼라고요. 아니 조총련그 박재수는 90세인데요. 네번째가니까 네번째가도 그 부인이 90세, 부인도 90세인데 아니 그 어디고 도쿄 한복판에 살거든요. 조총련은 교장선생님 했다가 천국가이 되자는 조청녀도 북한 빨갱이도 그렇잖아요. 아, 네. 북한 빨갱이도 천국가이 되지만, 네. 그래가지고 가니까 부인이요 더 빨게. 네. 아, 그 남편 되는 분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 네. 그걸 내가 이게 아리랑 부르면 따로 부르고 그래요. 부인이 더 빠르게요. 네. 그래, 아,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갈 때, 주님, 주님 말좀 하세요. 말좀왜 말을 안 해요. 말좀 해. 아이, 주님이 말을 안 하고 마음에 움직임을 주더라. 아... 어떤 데는 골치 아파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웃음> 솔직히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시는데 이 양반아 모실론자에게는 영적인 약임 해가지 안 된다 이게야. 영적인 약이가 모실론자고안 맞다 코드 가안 맞아. 요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과일이란 것을 닦고 있어. <웃음> 그래 가다가 우회로 시장이 크잖아요. 원래 시장이좀 싸거든요. 싸구리만 파는 데라. 에? 그래가지고 45달러 치를 사가지고 두봉지를 뚫어가지를 가니까 그때는 내가 힘이 좀 생겼지. 교장 선생님 사모님 했지 사모님 불렀지. 사모님 빼꼼지 두봉지를 가져왔거든. 그래가지고 50세 머인 할머니가 이야기를 그걸 그 다음에 갈때 50달러 사갔다고요. 그 다음에 또갈때또 사갔다고. 아직까지 세번 사고 이번째 다음에 또네 번째 갈 거라고. 네 번째 가면 신발도 안 신고 찌나올 거라고. <웃음>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혜는안 들리지만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죽기 전에 주님 영접한 그 가족의 아들 살거든요 그 조총량 감보를 했으니까 교장선 자기 학생들 다 불러놓고 요그 공산주의는 명령체잖아요 명령체제니까 얘들아 너도 다 예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웃음>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세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전하는 기쁨, 예수 전하는 사람이 기쁠까?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기쁠까? 똑같아요. 아멘. 오나지 따라 합시다. 오나지, 오나지. 오나지. 오나지. 영어로 뭐라 하죠? 이걸 똑같아요. 셈 여자 하시네. 오나지 <웃음> 똑같아요. 나도 성령이 충만해지지요. 그 사람도 충만하지요. 야그 아까 학생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내 가게 생각할 때마다 자기 가족을 전도했는데도 뛰어가는 거 바로 그 시간에 5분도 안 됐는데 2분도 안 됐는데 자기 친구를 전도한 거 5분도 안돼 자기 집에 뛰어가 왜 뛰어가는 거 엄마 요상에게 전해야 되나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식민지 생활 몇년 동안 잡았죠? 식민지를 잡았죠? 이걸 아무도 몰라 40년 아, 아무도 몰라 불쌍해 죽게 삼국사람들 얼마나 바보냐 면 36년이 아니라고요. 40년. 34년 11개월 19일 <웃음> 23시간 동안 잡고 <찾고> 있었다고요. <웃음> 이 방송국에서 그거 알아요? 34년 11개월 19일 23시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나는 갈 때에 일본 외로움들 잡으러 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세요. 너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신짓고 입고 구고여기서요 신발 이 구두상을 했다고요. 닦아주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근데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75년 전까지 에 일본놈들에게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인종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르게 생각해라 그래요. 다르게 생각보니까 아버지가 일본 말도 몰랐지요? 일본 글도 몰랐지요? 일본 문화도 몰랐지요? 그런데 구두빵을할때반짝반짝 따라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요? <웃음> 여러분, 생각 하나가, 생각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눈물받아가 됐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일본 사람을 싫어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인종차별해 했을 건데 아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또 찾아오고 쫓 찾아오고 구두를 사가오고 수리를 하고 하면서 아리가또아리 아리 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보니 그때부터 일본 사람이 내 눈에 천국 보석으로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져 그때부터요 내가 일본 사람 다가가잖아요 다가가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달라 이 사람이 먼저 나를 알아.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라 하지? 필링이라 그래. 또 텔레파시라 그래. 제가 쿠바 가서 요 대통령 집에 가서 쿠바 카스토르 대통령의 말을 타는데 그 경호대가요, 마이클 경호대가 말을 타보라 그래. 말 못한다니까. 이리 오래 말을 이렇게 만져보래. 만져봤거든. 네가 말을 타고 싶나 그래. 타고 싶다니까.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져보래. 그런데 그 마이크라는 친구가 스페니시 말로 하는데요. 못 알아듣는 것은 그냥 이래 하고 알아듣는 것도 이래 했지. <웃음> 근데 그 말을 싫어하면서 타면요. 갈 때는 잘 간대요, 말이요. 갈 때는 잘 간대. 아무 표시 없이 간대. 근데 말을 타고 가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 그 절벽에 그냥 꼴차뿐인대요. 근데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설 때, 옆에 설때 타차기 전혀 말이 벌써 안 돼요. 나는 그걸 그때 배웠습니다. 아, 내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한 마음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 알아요. 벌써 어린 아이한살먹는두살먹는다 알아요. 벌써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뿐만 아니고 이웃에 있는 사람 교인들끼리도 천국 보수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그래요. 영안이 다친 사람 누구를 해코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 네? 이상하요. 영안이 다친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악령이 충만한 사람을 늘 비판해요. 그래서 일본사람을볼 때에, 중국사람볼 때에, 네팔사람볼 때에, 인도사람볼 때에, 보석을보여 그러니까 인도사람들이 4시간 거리에서 저를 초청을 몇 번이나 하죠. 기차를 타고 4시간 동안 가잖아요. 내가 밥을 사지요. 인도사람들, 인도청년들은요네팔사람들요또 자, 멕시코사람들. 또 저기 어디고 파라가이 사람들 또저 터키 여러분 터키에 지금 노래가 하나 유행되는데 이 노래가 무슨 곡인지 아세요? 들어 보세요, 거위요. 나사상 이니신 나사상 이니신 나사 나사 나사상 나사상 이니신 무슨 노래예요? 키토사냐키토 <목소리> 예? <목소리> 키토산냐키토 <목소리> 그 다음에 초계절계절군, 저계절계절군초계계계계절군 초계절계절군. 제가 28년 전에, 28년, 28년이 28년 좀 이상합니까? 28년 전에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지어준는데, 특히 유행가치는 분쟁하고 있습니다. 아 김하루 목사님 그거 가지고 모르고 왔더라고요. 어 그노래들은 모르고 모르, 모르, 못 들어봤대요. <목소리> <목소리> 없는 사람들만 이 말은 우살나오리고 같이 갔습니요아 그렇습니까? 네. 그, 그 노래 못 들어봤습니까? <웃음> 네, 너사상이 미신 근데 애들이 노래 데를 못 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웃음> <웃음> 여러분 하여튼 음악이라는 것은 믿기라고요 네? 내가 왜그 노래를 지어주는가 듣기에 <웃음> 모든 민족을 주념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알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노래 지어줄게거든요 <웃음> 여러분 산토끼 토끼에 송아지 송아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요 기도 교인이 다 지었는데 세계적인 곡들입니다. 아세요? 좀 아세요? 한국 노래 있잖아요. 아까 그 불렀던 이제 아리랑이요. 세계적인 아, 그 카나다 교회에서는 다 찬송가에 들어갔어. 미국의 연합 장로교회는 찬송에 들어가그 근데 가사를 보니까 좀 골치 아파. 내용이 너무 많아. 찬송은 간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불른 찬송 예수님 예수 얼마나 간단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네 와다시로 땀에니 주지까지 가게데 와래오와래니승구이요 구나사다 아멘 네. 여고요 일본 사람들 찬송 하나 때문에 마이녹가내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4 8 8 0 0명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와세다 대학교, 동경대학교 교수들. 그다음에 그 중에 동경대학교에서는요. 그 박사들 있잖아요. 중국에선 박사들 있잖아요. 포닥, 이찬의 포닥. 포닥 중국 사람들 예수 잘 믿어 시사들이고요. 중국 사람 중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젠틀맨도 많아요 잘 믿어요 잘 믿어 저기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 사람들 잘 믿어 뜨거워 일본 사람들은 냉랭해요 초상집 같아 그렇 제가 그 일본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뜨거임 없고요 피도도 뜨거임 없고요 진지함이 없고요 이제는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빌리 그냥 저 성이 빌리고 뭐, 이름은요 빌리빌리 동경은 빌리빌리다합니다이 카우보이 마널 쓰고 다니거든. 밤에 잠을 잘도 쓰고 쓰고 있어 아. <웃음> 여러분 예수 하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네. 돼버리면요. 예수는 하믿그 교인이 잘 다녀. 헌금도 잘 하고. 다 잘해. 다 일등 교인 같대. 근데 지옥과. 예수님 사모함이 없어. 이거 예, 방송 롬니까 방송 롬이? 안 롬이 하세요. 네, 딸내기. <웃음> 네, 어제까지 노가다가 왔는데요 노가다를 같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방송 나가게 말을 못 들으셨어. 하루 종일 일주일 내에 노가다를 해도 찬송을 안들고 기도하는 마음니에요 예수 한번 생각하면 안 수집사. 반 수집사. 음. <웃음> 지하고 이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에 믿는 당하면서 존경이겠어요. 중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 몇번 생각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을 내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고 반드시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서른으로 써요. 묘고 찬송과 예수, 그거 예수 yes, y e 했 yes, yes, yes, yes, yes, yes, y e 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는 yes, yes, y e 0 y 0 s yes, yes, yes, yes, yes, yes, y 전 s yes, yes, yes, y e 그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축제를 내주죠. 음. 여러분, 일본에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거기 예수 믿는 것이라 교회가 어디있어요? 아 야쿠자, 야쿠자 회장을, 8 0일 되는 회장을 전도하러 갔는데 어. 24년 동안 신호기 군사님이 전도해도 안된대 가지. 갔는데 차를 나는 일곱 분일 바깥에 탔네. 진작 말하지, 뭔다고신호기 군사님이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갔는데, 영감님이 이리 앉아있어. 그날이 자기 생일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하, 부둥켜 안고, 당신, 승우회장이로 친구 못 간다. 승우회장은 근세가 굉장하거든요. 실험협회회장이잖아요. 전에, 당신, 예수 믿어 같이 친구 가자.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있다. 오늘은 나는 일곱 번 차를 타러 온 것은 당신 때문이다. 음. 하, 부드 안고 기성말을 해줬죠. 오늘 기인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갈수 있다. 이야. 예. 근데 그분이요. 그 사이에서 주님을 인접해. 2분도 안 걸려왔어. 근데 하, 좀 저도 하도 보다 사야하다 보는봉투를 가져오더라고요. 센세, 이거. 5,000원이면 50달러가 들어있어 일본은 50달러 아무도 아니거든요 하, 정성 그래 안에 것은 내가 사먹어버리고 봉투만 되게 개 그릇 났습니다 <웃음> <웃음> 내 평생에 <웃음> 일본 사람들이 예수 얼마나 잘믿는지몰요 할렐루야 근데 요 일본에는 이어까지 신이 있거든요 800만 가지 신이 아니라 제가 초생 2억 가지 신이 랍니라 잘못하면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쫄병으로 옅든지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옅든지 옅다고 예?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에 옅든지 밑에 옅든지 예? 그러면 더 뜨거운 지옥에 빠진다 당신이 그냥 예수와 믿고 지옥 가면 보통 방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 오야모로 승니다졸병으로승니다 가장 뜨거운 걸에 간다. 김일성이 같이. 그럼 그 사람들은요, 금방 결정을 못해.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신을 숨기잖아요. 아홉 가지 신을 숨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동안 금방 결정 못해. 참 30분, 어떤 사람 3시간, 어떤 3일 동안 생각하고 찾아와, 찾아올 때나 막 웃음 꽃이 피어가지고 빌리센스에 <미네 선생님> 보다시 기마이바시다 키마바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 그 관계가 말을 못해요. 일본 사람은 그걸 잘안 돼. 다른 신을 잘못 버려. 근데 경고를 반드시 하면 경고를 받아들여. 음.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물으시잖아요. 네, 다른 신을요. 네. 불교나하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일본사람은축복 못받는다. 일본사람도 한국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신을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더 복을 많이 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하면 어느 나라를 비교하면 안주리라고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할로윈데이 아니잖아요. 호방에다가 뭐 귀신을 숨기는 날. 일본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5년 전에. 들어가자 신주꺼에서 할로윈 그 파티를 한대요. 하는데 빌리 목사를 초청하더라고. 아, 할로윈 초청하는데 파티에 목사가 가야 되겠어요. 안, 안 가야 되겠어요. 네?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돼요. 귀신이 생기는데. 그건 지 마음대로. <웃음> 그래가지고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니까. 말을 안해 주님은. 주님 귀가 어두웠어요. 내말못 알아듣겠어요. 세 시간, 네 시간을 그렇게 도안하더죠 그건 내 마음속에 그냥 가고 싶더라고.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가서 스페인 말로 한 20분 동안 가니까 박수 갈채 받았죠. 그 다음에 영어로 했죠. 일본어를 했죠. 근데 파티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여자가 여섯 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 데이 미키상에 앉아 있는데 미키상이 전도를 하니까 이래. 나는 예수 믿고 싶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불교 어를 섬기고 왔는 가정이 안 된대. 듣키나야 됐어요. 와서 북교다. 어 h 시 t has she 다지언 t s o c c e 는거 h 요그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 か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 국한국 o u do? What did 내가 어릴 때, 한살때 눈을 뜨고 보니까 전부 들려오는 소리는 중님들 목덕 소리 했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그거, 그거 결혼시키는 거몽당기신몽당기신 아, 뭐, 그,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아 그럼 좋은 사람이라몽당기신은 아, 아. <웃음> 처녀가 죽었다, 총각이 죽었다 나중에 그걸 알고 서로 사돈을 맺는 결혼식은 아니라 죽은 처녀와 처녀가 거의 몽당기신 결혼식이라고 그런 것밖에 못 봤어. 내가 한살도두 살, 세살 때, 살 때. 그런데 예수 삼아가 예수님이 중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예수님이 불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수십 년 기다리고 수백 년 기다리고 수천 년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 중에 중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좋아서 자기 불교인들을 데리고 같이 모였다. 모인데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 자기 절갈에 모였다. 절간에 모인다. 할 줄은 몰랐다. 뭘. 예수, 그래. 예수님, 예수님밖에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집을 빌려가 모이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어,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곳에 지곳에 이곳에 지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의 밑거름이 됐다. 예수님은 불교인들 선 중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기상이요. 가 대학원 출신이거든요. 스핀같가서공부인 사람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뜨겁게 말하니까 진실같아 나는 뜨겁게 말해도 진실같이 보이고 조용히 말하면 더 진실하게 보이죠 <웃음> <웃음> 근데 미키 상이요 자기가 나 결정했습니다 그래 결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기쁨가지고 눈물받아 예. 하... 오지밤1 1시간다내갈 때가 됐는데 미키 상 네, 보다 시원네 가이리마스 예 가이리마스 울, 울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 손을 가지고 흘리세요 흘리그 감격의 눈물이라 네.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눈물이 있다 1번, 없번 1번, 원장님 사모님 네? 네. 천국에는 한국말알아들으세요네 <웃음> 3번, 3번 천국에남물다가 이루어 알올까 또까 천국에는 눈물 받으라고요. 감격. 할렐루야, 감격의 눈물을 받으라고 제일 많이 감격하는 사람 누구냐면 십자가의 한쪽 강도. 누구죠? 천국, 천국 강도. 최고 강격에. 매료관 10개 받은 새보다더 강격해요. 매료관 100개 받은 람보다더 강격해요. 자기는 살인 강도였는데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왔다는 거. 예수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목사님, 천국에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7년 전에 골수암으로또그백혈람으로 죽었다가 죽었다가 6시간 동안 천국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마자 때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내가 돌아왔을까? 이괴로 많은 세상에 여덟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이 여덟 가지 본 것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 그대로 하면 눈물을 받아야 돼요. 일본 사람 종교는 참은 남이 호랑개 교 있잖아 올라가는데 지금 남이 호랑개 어떻게 이 세상에 행복을 누르고 살까? 그게 고 그게 종교라고. 심리 종교라고.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까? 예수님을 보로 볼까? 에? 죄도 죽음도 없는 곳에.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이야기를 처음 듣잖아요. 그냥 다 와. 할렐루야.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요. 아, 무식하고 무식한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주님을 잘 정렬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통일교인들. 통일교에 지금 일본에 30만 명이 남아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방송국에서 빨리 와라고. 빨리 와서 인터뷰 하자. 그 통일교가 뭔지 내가 기독교 대표로서 좀 말해달래. 1시간 2시간 말해달래. 일본 가면 또 그 가서 말할 거라고. 에? 동일교 이 사람 3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캐리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 잘해야 돼요. 신중하게 말해야 돼. 실수하면 그 사람들이 실수가 지고 들이 잡거든요 주님이 영광을 가려요 나는 말안 해. 동일교 뭔지 모른다. 나는 무조건 동일교도 예수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 최고 좋은 해다 남녀 화란 계기도 다 예수 믿을 수 있다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예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천국 갈 사람. 여러분 스님 목사님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이 예정했을까 안했을까 대답이안해 됩니다. 제가 대답을 <웃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넌 지옥 간다. 넌 천국 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냈는지 말을 갖다가 이단적인 만들 만들어 냈어요. 누구든지 자유가 있어 요 예수 믿을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이지 일본 사람도 약구자도 할렐루야 남의 호랑격도 불교인도 요거를 알면요 신바람이 나황수감 박사만 신바람을 나는 건 분이 아니라 진짜 일본 현지에서요 신바람이 나 할렐루야 당신도 자유가 있다 예수 믿을 자유가 아낫다 뭐 지효 못되이래요. 예수삼아 수고 있는 시대 신주룩까도가아나다가 못되이래요. 당신이 그,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을 영접하라. 99% 주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내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